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기아정구입니다 아무리 fps가 핵을 잡기 힘들다곤 하지만 초창기부터 진짜 무슨 핵전쟁을 방불케 하는 핵을 보여줬던 배틀그라운드 뭐 지금이야 서버 돌려받고 이것저것 그래도 일을 좀 해주고 해서 어느정도 핵이 막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잔류에 있는 와중 드디어 배틀그라운드가 칼을 뽑았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2.2기가 분량의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업데이트 내용은 게임의 내부적인 내용이 아닌 안티치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의 안티치트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뭐 해줬어도 우린 못 알아들었을거야 아무튼간에 안티치트에 대한 내용을 2.2기가나 업데이트했다는 건 확실하게 칼을 뽑았다고 볼수 있죠 최근 중국에서 핵을 잘쓸수 있는 노트북이 출시되었다고 마케팅을 하여 온 배틀그라운드 커뮤니티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배틀그라운드는 출시부터 지금까지 핵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게임인 만큼 개발진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텐데 핵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강경해지고 인게임에서도 이번 패치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핵이 줄어들어 클린한 배급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